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먼저 연락을 하는 일이 절대 없는 그런 남자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연락 문제는 연인 사이에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예민하게 여자분들은 내 남자친구의 연락하는 빈도나 연락하는 패턴 등에 대해서 빠삭하게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나를 데리고 노는 듯한 그런 멘트를 하거나 나한테 그런 태도를 취하는 연락에 대해서는 정확히 구분도 하고 계실 거고 평상시에 나를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양아치에 대한 판단은 확실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내 남자는 분명 양아치는 아니거든요 만나면 분명히 나한테 잘해주고요 데이트를 하면 또 즐거워요 내가 또 먼저 전화를 하면 전화도 잘 받아요 혹 부재중 전화가 뜨면 금방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전화가 오기도 하죠 카톡을 보내면 답도 꼬박꼬박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아치는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힘든 건요 사실 별것도 아닌 걸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먼저 연락하는 일이 절대 없단 말이죠 처음엔 그냥 우연의 일치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맞거든요 먼저 연락을 안 해요 그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아이 사람이 나에 대한 애정이 식은 거구나 라는 생각으로 가실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은 마음이 맞는지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물어보게 되거나 혹은 이 사람이 식은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좀 뜨겁게 나에게 다가올 수 있게 노력을 해서 도와줘 보자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물론 또왜 먼저 연락을 안 하냐고 따지시거나 먼저 좀 연락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이렇게 따지거나 요구를 했을 때 남자의 대답은 거의 비슷하죠 내가 좀 바빠서 그랬어 내가 원래 연락을 좀잘 못하나 봐 혹은 좀 속상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내가 연락 오는 거다 봤잖아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말을 들면 으내 남자친구가 회피형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아 이제는 못 고쳐주겠다는 거구나 나한테 애정이 식어서 그럴 마음이 없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그냥 추측일 뿐이고요 그걸 확인하신 건 아니잖아요 확인 작업은 진행한 게 없고요 그냥 추측만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못 고친다면 분명 내 남자친구도 양아치일 수 있어요 근데 내 남자친구는 양아치가 아니라고 내가 지금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러면 내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판단해서 남자친구를 오인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남자친구가 마음이 식어서 그런 걸 거라고 몰아가는 게 잘못된 방향이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자기는 분명 연락을 잘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바빠서 그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친구들한테는 연락을 참 잘하거든요. 나한테만 연락을 안 하는 게 너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마음이 식었구나 라는 쪽으로 몰아가려는 건데 남자들이 생각할 때는 사실 그게 아니라는 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왜 남자가 자기 친구들에겐 연락을 잘 할까요? 술먹는 자리를 만드는 것에는 참 적극적으로 왜 연락을 잘 할까요? PC방에서 친구들을 만나기로 하고 그 친구들을 불러 모으는데 먼저 연락을 해서 어떻게든 챙기거든요 근데 나한테 안그런단 말이죠 느낌이 살짝 오셨나요? 아직인가요? 나하고 처음에 연애할 때도 요 분명히 연락을 잘 했잖아요 먼저 내 안부를 물었고요 시도 때도 없이 날 귀찮게 했어요 나는 심지어 내 남자친구가 카톡 중독자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식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겠죠 근데 내가 조금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남자와 나와의 관계만 보지 말고요 이 남자 주변의 관계를 사실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남자들 대부분은 요 재밌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먼저 연락을 안 한다는 거는 나와의 연락이 재밌지는 않은 정도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나를 여전히 사랑하는 것도 맞고요 나를 좋아하는 것도 맞아요 나와 데이트도 하고 싶어요 근데 그냥 나하고 카톡하고 나하고 전화하는 게 재밌지는 않다고요 그럼 또 부정적이게 생각하시는 여성분들은 그게 결국 내가 싫으니까 나에 대해서 재미를 못 느끼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여자가 싫었으면요. 데이트에 나오지도 않았고요. 카톡에 답도 꼬박꼬박 안 했을 거예요. 차라리 그냥 헤어지자고 하는 게속 편하죠. 그럼 또 어떤 분들은 남자는 잠자리 때문에 나하고 연락을 해야 되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잠자리를 원하는 남자들은요 자기의 가식이 들킬까봐 연락을 더 적극적으로 해요 손톱을 열심히 날리겠죠 내 남자가 먼저 연락을 안 하기는 하는데요 내가 전화를 하면 내가 끊을 때까지 계속 통화를 하고는 있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일단 받기는 하잖아요 내가 톡을 하면 분명 대답은 하는데요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자기는 별로 할 말이 없거든요 할 말이 없는데 여자친구가 물어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야 될 의무를 갖게 된 상태가 된 거라는 거죠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친구가 나한테 애정이 식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남자 입장에서는요 내가 재미도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여자친구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로 잘 들어주고 응해주고 있는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자친구가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이야기가 남자한테는 되게 재미없고 지루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남자친구에게 가방 이야기나 화장품 이야기 내 친구의 남자친구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우리 회사 여직원에 대한 뒷담 이런 이야기를 남자친구와 공유하고 싶을 거예요 또 그렇게 공유하면서 서로의 유대감이 커진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진짜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이야기도 잘안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근데 문제는요 남자 입장에서 그게 재밌는 이야기는 아니라고요 입장을 바꿔서 요 남자친구가 늘 나에게 선톡을 하고 전화를 해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전화가 오고 요 카톡을 해오는데 늘 프로야구 이야기를 하고 요그 선수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제 새벽에 있었던 축구 경기의 하이라이트 장면에 대한 묘사를 나한테 하고 있죠 그리고 또 PC방에서 있었던 즐거운 에피소드를 나에게 자랑삼아 늘어놓는다고요 약한가요? 그러면 남자가 매번 나하고 통화할 때마다 나한테 톡을 할 때마다 군대 이야기를 하나하나 묘사해요 이제 몇 번만 더 들으면 거의 100번이 될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에 들어는 주시겠죠 근데 분명 재미는 없으시잖아요 이렇게 남자가 나에게 연락을 해올 때마다 늘 자기의 관심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해온다면 여러분들도 좀 힘겨워 질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정말 많아 해요 한번 이야기가 시작되면 요잘 멈추지도 않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자존심이 상할까봐 중간에 끊기도 어려워서 들어주다 보면 내가 진이 빠져요. 그러면 다음번에 남자친구가 전화 오기 전까진 난좀 휴식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아마 그러면 여러분들도 먼저 연락을 잘안 하시게 될 거예요. 어차피 남자친구가 연락을 해오면 한동안은 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굳이 내가 먼저 연락을 해서 그 이야기를 내가 들어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럼 다시 이제 남자 입장으로 돌아가 볼게요 보통 여자분들은요 본인들이 잘 모르지만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면 꽤 오랫동안 이야기를 지속하시죠 그 대화가 즐거울수록 여러분들은 더 오랫동안 이야기를 지속하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남자는 분명히 더 버거워지거든요 차라리 못된 남자면요 중간에 피곤하다는 식으로 핑계를 대거나 아, 나그 얘기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잘랐을 텐데 나는 사랑하고 아끼니까 눈치 보느라고 차마 그 말을 못 한다고요 중간에 커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위하는 마음에 들어주기는 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의 중간에 자를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번 통화를 하고 나면 진이 빠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남자친구가 먼저 전화를 해서 또다시 진을 빼놓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내 체력 안배를 해놔야 나는 여자친구에게 또잘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는 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넌 나하고 통화하는 게 재미없어?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남자는요 차마 여러분들의 대화를 피하지도 못하고 먼저 연락을 하지도 못하는 걸 수도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분명 내가 남자친구와 대화하는 게 재미없다는 부분은 기분 나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각을 조금만 돌려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그렇게 재미없다는 이야기를 남자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건데 내 남자친구가 매번 들어는 주잖아요 내 전화를 매번 반갑게 받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기분이 좋아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모든 남자는 다 이렇고요 모든 여성분들은 다 이렇게 잘못을 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건요 사실 내 남자친구가 나에게 먼저 연락을 해왔으면 하시는 거잖아요 내 남자친구가 나에게 먼저 연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꼬투리 잡아서 헤어지시려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남자친구가 다른 부분들이 참 좋은 사람인데 연락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 절대 먼저 연락을 안 한다고 좀 서운한 생각이 든다면 한 번쯤은 다른 각도로 바라보시거나 남자친구와의 대화를 좀 재미있게 이끌어 가보시든가 재미있어 할 만한 그런 주제를 한번 던져 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한 연락 문제를 판단해 보시는 것도 늦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